이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첫 번째 어떤 질문부터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났나요? <웃음> 그건 교육의 힘이고. <웃음> 어, 나는. 하는, 하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야. 역사적 사명을 띄고 대한민국에 저 부모님 밑으로 난 태어나고 싶어. 하고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태어났어요? 모르지 뭐. 내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난 기억이 없거든. 지금 일단 어때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건 없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우리가 왜 힘드냐면, 뭔가를 선택하기 힘드냐면,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되거든. 근데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책임주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why예요. 너왜 사는데? 이게 철학이잖아요. 너왜 사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답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겠거든, 나도. 나도 모르게 태어났거든. 회사라는 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죠. 학교는 또 목적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뭐든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자고. 그럼 내가 만들면 되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라는 게 비전이야. 비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전을 세 가지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일을 하는 목적, 가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선명한 청사진. 이게 비전이에요. 그게 이 플래너에 있어요. 펼쳐보시면. 자, 펼쳐보세요. 플래너 펼치시고, 이름 쓰십시오. 첫 페이지에 성함과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성함과 이름을 쓰는 순간 반품이 안 됩니다. <웃음> 농담이고요. 예. 그리고 그건 내거가되는거예요 이제 누가 못 가져갑니다 내 인생을 쓸수 있는 플래너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거에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구요 아래쪽에 이북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